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왕입니다. 고령의 노인이 대태골 골절 이후 만 하루 만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2015 가단 3058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 비는이 사건 사고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있지 않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시대학교 병원장의 진단서에 의하면 환자는 기저에 이전에 진단받은 적 없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 폐성심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의 환자로 대퇴부골절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내과적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승합제 투여 등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의 환자에게 대퇴부골절로 인한 생리적 변화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환자의 대퇴부골절은 사망의 선행 또는 중간사인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치의 소견을 제시합니다라는 진료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망인 B는 이 사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는 바, 비록 망인 B는 기저의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의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까지 위와 같은 폐질환 등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바가 없으므로 망인비의 사망 원인이 된 위, 폐질환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태골 골절로 관련되었다고할 것이고 결국 망인비는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